주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찾는데, 제가 요즘 점점 아직 나이가 젊는데도 기억력이 좀감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중에 에스도서를 찾는데, 예, 성경을 찾아보면 여기 성경책에 붙어있는 스티카이 주어축약형으로 축약, 에스도면은 어이, 에예요. 에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냥 무심결에 아이, 에를 찾았어요. 그래서 찾아서 거길 펼쳐서 봐장절을 찾는데 그 본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어, 여기 다시 찾아가지고 어, 그리고 거에스토를 찾아가지고 성경말씀로뒤따라읽 음, 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영역감태도 있겠지만 더 자세히 예,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제가 에스터 성경을 잘안 읽었더라고요. 구약에 좀 이렇게 파묻혀 있어서 성경을 자주 읽지 않, 않다 보니까 금방 찾지 못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아, 성경을 목사인데 자주 읽지 않는구나. 그러니 몸이 기억해서 빨리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실수하는 거 보니까 어, 내가 아직 성경 읽는 거 거에 게을리하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네. 유의친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폴란드의 아우스비츠 낚시 수영소의 그 기념관에는 아, 이런 네, 글귀가 쓰여져 있어요 우리 ppt 한번 볼까요 성관 여기 다 보이실까요 네. 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기억 못하는 사람은 다시 그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첫 실수상이 용서는 하되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연설과 더불어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참으로 우리 신장은 표현이요 우리 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분들도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릴 것도 잊어버려야 돼요. 인생에 좀 상처받고 마음속에 꽁한 거 시척 지나갔던 거좀 약간 좀 불편한 상황들 그거좀 빨리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 선하심의 수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되면 항상 뒤돌아 서고 항상 내 본능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첫 번째 제목 무엇을 기억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는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한 자는 나와 이웃과의 사람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그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망각해버리면 그 부모를 뻔뻔히 쳐다보면서 이 대들거나 반항하는 그런 부교의 모습을 행하게 되죠.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조국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잊어버리는 자는,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우리의 교회 내에서도, 삼 가운데서도 다른 신앙생활을 할수 없다는 라 것입니다. 마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언정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충분히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 글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모함과 핍박을 당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처럼 진리를 쫓아 살려는 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해주지는 못할 망정, 미움하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내가 이르면 모른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또 네, 위대교를 신봉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극단의 상황이지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도 그것이 누구를 위함이라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자처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히 엉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잊어버리고 망각했기 때문에 그 왜곡된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을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는 단언코 말씀해 주시는데 3절 말씀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교회 내에서 목사와 성도들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완시키려고 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그런 짓을 했다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망각하여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제목입니다. 아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온전히 기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귀한 이유가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나게 그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것 내가 너희와 함께해 으셨라 아멘. 너희가 그때를 당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이제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모욕하고 미워할 그때 또 이것을 확대 재생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이유없는 까다로운 물를 어떤 예, 모함과 미움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아니 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고또 이렇게 박해하게 된다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이것을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 합니다.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그때 제자들이 배고픈 자들에게 그 필요한 말씀 병든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때 필요한 말씀 그 마음속에 갈망했었던 자이예키장은사기오가 예, 어? 예, 꽁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 간절히 기다렸을 때 그때 그 마음을 알아서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 그때 적소에 제자들과 함께 들려주셨지만 이제는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져요?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져요. 이러니 이제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핍박당하고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 아마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진리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 핵심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자들이 험한 일들을 당하게 될터입니다 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세상이 썩어져가는 곳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른 신앙으로 더디게 갈지라도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 그 걸음을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있을 수 없을 것이고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도 있을 수 없다는 라 것이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니 더나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같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그신앙의 공동체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울림이 있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또 깊이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참진리의 사람 참 하나님의 사람 참 믿음의 사람으로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이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질렀다, 저질러서 렀다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거기에 고난을 당하는 거 핍박받는 거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을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다. 이것만큼 분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겠어요 그런데 그 억울하고 분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그것을 끝끝내 극복하는 사람이라면 인생에 어떤 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어떤 모험과 억울한 일이 닥칠지라도 능히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또 광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이런 교훈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할 때 말씀이 금방 생각나지 않아요. 정작 정말 필요로 할때 그때 그 순간에 적합한 말씀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할 때가 정작 어느, 어느 때이지요?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빨리 판단해야 될때 아닙니까? 사람의 관계가 어려워져서 막 화가 나, 일어날 때 아닙니까?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함께 협의해서 지혜롭게 일들을 처리해 나가야 될때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때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감정이 앞서게 되지요? 내 본능이 앞서게 되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지 않게 더 격한 감정이 나와서 내 이성을, 내 어떤 예, 선한 의도를 왜곡해서 그리고 예, 그 상황을 엎어버립니다. 헝클어진 감정으로 그 광대와 예, 상황을 흩뚱한 뒤에요 이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가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할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늘 그런 삶이 반복되다 보니까 후회하는 모습이 더 많이 나와요. 삶이 허무해, 신앙생활의 허무함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선, 어디서든 참된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을 성심으로 처 오늘 말씀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고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없어안 계셔서, 급작스러운 상황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대장이신데 리더이신데 그분이 안 계셔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핍박의 상황 급작스러운 상황이 닥쳤을 때 빨리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대처해 나가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야 할때 누가 하나님이 그 분이 누구예요? 성, 진리의 성령님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그분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살아생전에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 심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리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즉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분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감정과 욕망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 이것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 6절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혜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은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을 생각날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 헬퍼. 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떠나고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떠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8장9절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아니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면 리가늘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멘? 그걸 의지하고 의탁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그때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기으로 말미암아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늘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급작스러운 판단을 해야 될때 무엇을 해야 된다? 내 감정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려고 할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성령님께 나의 신령을 맡기셔야 돼. 그래 성령님이 내 안에 담아두신, 내가 은혜받게 하여 주셨던 나의 진리의 말씀을 새롭 새롭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든 관계를 극복해 나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거 마침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선 을 기도해야요. 아멘. 그런데 말이지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하루 밥 먹을 때 새끼 기도하세요?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자꾸 구원이라는 것이 교회를 2년, 3년, 5년, 10년 다녀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내가 배고픔을 해가라고, 뭐, 굶주림을 해가라고, 우리 자녀 문제가 풀어지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무슨 사업이 번창해지고, 그것만 구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 CEO 삼성이나 대구나, 대구 이제 없어졌지 어? 현대나, 그런 c 호들을 만나야지 그럼 컨설팅 회사 사람들을 만나야지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신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거룩한 존재로 그냥 영원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견져,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근 그러니까 기도는 자꾸 뭐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그게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그럼 자꾸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야. 자꾸 거기서 맴돌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의 삶에 큰 변화가 없어. 그냥 자꾸 후회하고 자꾸 예, 교회 안과 밖에 이중적인 삶으로 만냐와 회게 만들어. 그럼 기도는 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이 진린 줄 믿고 그 말씀을 내 가정 가운데 적용하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그게 기도예요. 내 경제적인 삶의 어려움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참고 견뎌 나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게 기도예요. 근데 말씀도 보지 않지. 그럼 하나님 앞에 강구하고 도와달라고. 그것을 이렇게 달라고 만하 기도만 하고 있으니 전망의와 같은 신앙만 하고 있으니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새겨 놓 새게 이 보물창고처럼 이렇게 잘 모셔드려서 그것을 묵상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의 이 결론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것이 성령 하나 성령 하나님의 본 직업이라며 본업이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내 영혼 가운데 내가 체험하고 들었고 은혜 받고 깨달던 말씀을 그때 그 순간에 적재적소에 생각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담아두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때의 성경에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아 우리가 핍박받을 때이냐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권한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어림물을 잊는 권한이 있어요.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그런 핵박이 예,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겨내실래요? 그냥 한번 욱 하고 소리 한번 질러서 그 위기를 무면하시려고 모면하시, 하세요? 성령은 말이죠. 성령님께 무자라고 말씀하셨죠. 고 평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강선거학교에 오늘의 말씀 내일 올라가지요? 피 t 말씀 내일 올라가지요? 아니 화요일부터 금요일날 올라가지요? 그거라도 묵상하고 그거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거라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담아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직무들을 의무들을 게을리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말새로 치달아갑니다. 점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시며, 그래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으로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지금의 교회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시대예요. 그런 크리스천. 옛날에 기복 신앙 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예, 신임 사뭐 이런 걸, 그런 것으로. 네, 교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습니다. 지금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는 사람들 그런 데를 양육하고 양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은 6.25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저도 6.25를 겪어보지 않았어요. 이제 교과서에서 본 거, 매스컴에서 봤던 자료 가지고 아 6.25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저희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아 그때 그렇게 힘들으셨구나 이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NG 세대들 통일을 원치 않아요. 왜그렇죠 통일하면 우리가 불이익, 불이익을 당한대요. 그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또 언어 문제 문화 문제 그런 것을 들다 융합하려면 막대한 이자본이 들어간다. 애들이,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사적으로는 순교자 기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상으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은 늘 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가에 기념돌 1 2 개를 세우면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4장 12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아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마은 땅을 밟고 내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항상 공유하게 하며 사십니다. 자, 아멘 건너뛰어서 신명기 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신명기 8장 2절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하나님 네,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방향길를 곱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끝으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와를 호 기억하라. 그 안에 게제물 없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시 분을 오같이 이르려 하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는 내 길에 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이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냐하며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심령을 의탁하여 맡겨드리는 그 말씀으로 승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래가 충만한 신령하는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다 동일한 역사를 반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도예시하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죄와 후회에 반복된 허무한 삶을 사는 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동안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게을리 했음을 기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 분노와 욕망에 따라 살아왔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말씀의 묵상에 전심전력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아이들이 하는 표현 대로 줍줍하게 하시고 마음의 풍문자가 되기를 다짐하오니 필요할 때마다 급박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었던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난과 마음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의 되새김질처럼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나와 타인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어 더 가치있고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 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